여기 전망대. 어, 안 열었어. 지금 막원 막으려고 하는데. 는 이렇게 동그란 식으로 있잖아요. 여기는 게 초콜 초콜 초콜 초콜 초콜 다 초콜 초음 초콜 초콜 초콜 초콜 초이 그게 매력이었어. 처음에 이구데도이 찍어주는 것인데 반대방